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올해 유행하는 데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바지는 누구나 즐겨 입는 옷으로 열정과 젊음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옷인데요 유행 변화에 따라서 허리 라인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한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폭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데님 스타일은 크게 네 가지 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데님입니다 작년 시즌에도 이 상아를 데님과 데님의 코디가 보여줬는데요 올해는 더 깊게 다가올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레지나 표는 요 그녀의 대표적인 거북이 껍질 단추로 장식된 민트 컬러를 채택했으며 이 토지는 금보석으로 고정된 다크워시와 라이트워시를 섞어 색조 대비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이지 팩토리와 버버리는 아침과 저녁에도 입을 수 있는 옷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상의와 하의를 매치하여 시원하고 자유롭고 또한 클래식하게 유지했으며 이러한 데님과 데님의 코디는 여러 브랜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앞 여성분이 입은 옷은 이번 봄에도 이어질 맥시 슬림 데님 스커트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이 데님과 데님의 트렌드를 버버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루 마린도 이 다양한 스타일의 데님과 데님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고하셔서 다양한 옷이랑 같이 믹스 매치해서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 토즈도요, 이 다크워시와 라이트워시를 섞은 개성미 넘치는 데님과 데님룩입니다. 두 번째는 롱앤 루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키니 진을 2023년도 올해의 트렌드로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번 봄과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청바지는 넉넉한 청바지입니다. 일상에서도 편한 의상을 추구하는 트렌드로 활동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세련되면서도 기능적인 데님과 길고 헐렁한 보테가 베네타 바지를 입고 특유의 스트릿을 선보인 케이트 모스부터 꿀로이 보헤미안에서 영감을 받은 이미지에서 봄과 여름은 길고 헐렁한 청바지의 실루엣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올해 봄과 여름 쇼에 따르면 이 보테가 베네타, 그 다음에 엘트로, 그리고 TV에서 보듯이 이 하이웨스트 진이나 편안한 핏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진과 코디할 때는 몸의 비율을 고려해서 입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허리가 낮은 옷, 즉, 로 라이즈 청바지를 원하신다면 몸에 딱 맞는 탱크탑과 클럽 자켓과 코디하시면 세련돼 보이고요. 아니면 기본 티셔츠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를 걸쳐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패치워크 데님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작년에도 이 빈티지의 영감을 얻은 패치워크 데님 트렌드가 부각되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패치워크가 더 깊게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넨시 도자카는 시틴 탑과 청바지를 코디하였고 스텔라 맥카트니는 데님과 가죽을 융합한 터프한 룩을 선사하여 색다른 최고의 룩을 보여주었습니다 입는 방법은 패치워크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상의를 크게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와 입거나 이 바지가 중심이 되게 흰색 셔츠를 또한 와이드하게 코디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롱 화이트 데님 스커트입니다 이번 봄과 여름에는 여러 디자이너들이 흰색 데님 스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TV에 바닥을 스치는 스커트를 스웨터와 매치하면 세련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상하 동일한 색상의 화이트 데님과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과감한 컬러와 함께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포인트를 줘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로퍼나 블랙 부츠로 블로킹 효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데님과 함께 올해도 다양한 데님 디자인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고진입니다 군사 작업복에서 전투 바지라고도 하며 원래 거친 작업 환경과 야외 활동을 위해 설계된 헐렁한 바지 즉 도구를 운반하기 위해 이 대형 유틸리티 포켓이 있는 바지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대형 포켓이 많이 달린 바지가 많이 보여질 예정이며 무릎길이의 카고 바지도 있습니다 배럴 레그진입니다 위는 릴렉스하고 종아리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진을 말하는데요 이런 바지는 와이드 블레이즈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옆트인 진입니다 스플릿 햄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진 옆에 트임이 있는 팬츠를 말합니다 이러한 진은 감각적이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백이 진입니다 편안한 실내 바지로 와이드 바지나 화이트 셔츠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는 부츠컷 진인데요 이 보헤미안 역량으로 이러한 스타일은 마른 분이나 키가 작은 분 그리고 통통하신 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또한 몸을 잘 살려주는 스타일의 진을 말합니다. 찢어진 진입니다. 이 찢어진 진은요. 이 개성이 넘치는 진으로 기본적인 티셔츠와도 잘 어울리고요. 또한 멋진 나만의 룩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